I'm taking the point, taking that thing, taking that money, taking that thing, taking the, oh my God. Living o 아, 여기 왜 이렇게 줄기가 많아. 어, 무서워. 기 치킨 덮밥을 먹을 예정이에요 오늘은 뭔가 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배고파 친구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먼저 먹고 있으려고 요 친구가 오늘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날씨 좋다 하늘을 보여드릴게요 날씨 좋아요 완전 여름과 가을 날씨 중간 보러 가요. 건너야 하는데 이따 건너야지. 어 건너는 거 아니네? 빨간불이네? 사람들 건너고 있네. 아 이제 건너는 거다. 오늘은 처음으로 레디오시티에서 오케스트라를 봅니다. 벌써 사람들 입장하고 있네? 들어갈수 있겠다. 사람 봐. 진짜 많아. 오 마이 갓 근데 사람들 쭉쭉 입장하는 거 보니까 나도 입장해도 되겠다 오늘은 조이사이시 콘서트를 보러 왔어요 콘서트를 한다는 걸 되게 늦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가 알려줬는데 이 비비드스시라는 곳에서 표를 되파는 되파는 곳에서 샀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못 가게 되는 표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잔 저희사이시 심포니 콘서트를 샀어요 제시시 어디냐면 이 구역이 진짜 앞에 구역이거든요 제 친구 저보다 조금 뒤인데 제가 친구보다 한 80분 정도 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추천해요 저는 이따가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좀 늦게 올것 같아서 일단 먼저 들어가 보려고요 사람 봐 진짜 많아 오마이갓 너무 이뻐요 아. 이렇게 미국 콘서트장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을 마실 수가 있어요 한잔하면서 공연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술을 마시면 잠이 들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아 공연장 너무 이쁘다. 저 레디우스티 처음 와보는데 진짜 너무 이뻐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장스아 음. 아,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a n y n There's nothing it's, it's not nothing It's just y o uh, And y o e a subscriber <laughs> 오늘은 친구들이랑 페리를 타고 바닷가에 놀러 갑니다 근데 페리 시간이 30분이랑 없었는데 15분이래요 페리 탈수 있을지 모르겠어 페리를 못 타면 바닷가에 갈수 있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들어가는 페리가 하루에두 번이어서 과연 탈수 있을 것인가 아 30분 맞네 우리 진짜 오랜만에 온다. 한 9년 전에 온것 같은데. 경찰한테 물어보는 중. Yeah, just type, go to Google, type in Pier 11. Okay. And something should come up. Okay, got it. Thank you. I, I? have to go to the r i e r 11. <웃음> <웃음> 저기서 타는 거였는데. 어떡해. 아, 진짜. 구글만 믿었다가. 아니, 근데 오늘 날씨 무섭네. 날씨 진짜 좋아요. Oh, yeah, 저희는 yeah. 원래 다른 데 가기로 했는데 페리가 없기 때문에 록웨이로 갈 예정입니다. 록웨이로 갈 거예요. So you guys want to do that yeah. in 20 minutes? Yeah, here. Yeah. So, yeah, right, right, right. Yeah, I think we can go to Rockway. Yeah, let's get the tickets. There's first. a vending machine inside. Okay, okay. Let's go. Let's go. go. Or <laughs> I like something? Yeah, something. Either something. 어. 요게는 어떻게 알아? What? Sandy? On our website. Uh... Where? Our... So, in the new year, might y let people live. 오늘 그런 곳. 이제 저희 탑니다. 갑자기 다른 곳을 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 비치가 되게 인기가 많나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서 있어. 뭔가 믿을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아니지만,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드디어 갑니다. 아 벌써 지쳤어 근데. 오, 엄마, 엄마, 엄청 흔들리네. 아, 아